댕댕 여러분, 윤댕입니다. <댕댕> <댕댕> 여기는 송정에 있는 가연장이라는 미역국집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가시가 없을 수가 있죠? 저 가자미가 원래 가시가 다 있는 건데 가시가 없고 다 순살이래요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래요 헉, 먹기도 너무 좋겠다 보통은 거의 소고기로 먹잖아요 그래서 미역국에 가자미, 전복, 조개가 들어가니까 시원할 것 같아요 미역국은 밥 말아서 김치지 아, 여기는 김치가 그냥 김치가 아니라 김치 명인 김순자님이 만든 프리미엄 김치만을 사용한대요. 국내산 100%. 이 미역국에 명인 김치까지 곁들이면 밑반찬이 나온. 여기로 주세요. 아니, 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런 거제 두부에다 들깨가루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것도 이거 밥에다가 싸먹으면 기가 막히다고 명인 김치 가자미 전이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생긴 전은 이건 무슨 맛일지 먹어볼게요 어? 저는 너무 바삭한데 가자미 살코기는 너무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지? 음. 너무 맛있어요 아니 생선으로저을난 처음 보는데 이런 부분 진짜 맛있는 부분 있잖아요? 음, 이런 거는 이제 속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음, 약간 콩국수 먹는 느낌이야 음, 오늘 여기 일단 반찬들은 다 너무 맛있어요 역시 맛집은 기본적인 반찬들부터 다 맛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가장이 전 이게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잘 어울리지? 별미로세 이런 게 있어 이거 먹고 싶어서 또 오게 되는지 음. 예를 들면은 세마약식당 가면 7분 김치찌개에다가 밥 비벼 먹고 싶어서 또 가게 되는데 여긴 또 이게 굉장히 별미네요 국물색부터 다르네 색깔부터 진한 게 느껴지는 미역국색이에요 일단 딱 보이는 게 엄청 큰 전복 일단 보이네요 일단 그 엄청 큰 전복에 와아 우와. 가자미 가자미 가자미 오 가자미가 또 있어? 가자미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런 미역국은 먹어본 적이 없다. 이런 비주얼도 아 바다 냄새가 제대로 납니다. 바다 냄새가 먹어볼까요? 먹겠습니다. 아 몸이 녹아내린다. 맛집이네 아직 가자미는 먹지도 않았는데, 미역 자체가 굉장히 좋은 미역이야. 이래야 이렇게 우러나거든. 가자미 살코기랑 먹어볼까요? 뜨거우니까. 미역은 부드러운소도이 꼬득꼬득하고 와, 가자미 살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심지어 이게 가시가 없으니까 그냥 막커먹을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복을 썰어야겠다 전복이 이렇게나 커요 이걸 이제 잘라가지고 국물이랑 같이 먹어줘야지 알도 먹고 와.. 알부터 리 원래 그렇게 초록색? 하얀색이요응 그래서 왜 제주도 가서 진짜 전복죽 먹으면 초록색이잖아 응, 원래 하얀색이 아니야 아. 얘들 지금 전복 해무침 먹는데 되게 싱싱하고 내장도 하나도 안 비리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겠습니다 미역과 가자미를 좀 즐겨야지 가자미 살코기가 많아서 그면 듬뿍듬뿍 퍼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 가자미 너무 맛있다 와. 가자미 미역국이란 게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어떡하지? 서울 가면 이거 생각날 것 같은데요? 벌써 그리워 벌써 그리워, 이게 음, 김치 올리고 가자미살 올리고 여기가 지금 쌀도 직접 도정을 하시고 그래서 밥맛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밥알이 다 살아있어 흥미 조금 살짝 들어간 누룽지향 같이 고소한 향이 나요, 밥에서 음. 예전에 제가 가마솥밥 먹고 되게 놀랬었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맛이 나요 쌀 자체가 굉장히 고소하고 찰기 있고 찝는 식감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밥이 달다 밥을 조금 마을게요, 이제는 밥을 쭉 말아서. 휴. 음, 들깨가루를. 전 들깨를 좋아하기 때문에. 잔뜩 넣어서. 이거진 제가 들깨 수제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웃음> 여기다가 이거 넣으니까 맛이 조금은 다른데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면서 진짜 뽀조해요 너무 내 스타일이다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어. <웃음> 너도 과자님 미역국 처음 먹어봐 음, 저 원래 생선 이안 좋아하니까 음, 좋으냐 처음입니다 근데 건더기 좀다 먹었어요 그냥 다 먹었어. 건더기 하나도 없네. 요 나중에 여기 엄마 모시고 한번 오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사들고 싶은 맛이야. 여기 누가 선정했니? 어? 아유 해녀 칭찬해줘야 됩니다. 역시 현지인이네. 현지인. 가이드. 완전 만족스러워. <웃음> 지금 이제 이렇게 남았거든요. 솔직히 국물까지 다 원샷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저희가 이제 다음 먹거리를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먹은 거안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딴거 이런 거 먹은 거랑은 너무 다르다 진짜로 정말 딴 말이 아니고 근데 비운이 확 나는 그런 맛이에요 진짜 별 다섯 개 오. 음. 미역국을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하고 반찬들도 다 너무 신선하고 이 쌀까지 도정하는 거나 명인의 프리미엄 김치를 쓴다는 게이 미역국이랑 최상의 미역국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세심한 배려들까지 해서 진짜 별 다섯 개 들깨 조합은 어떠셨어요? 뭐 들깨 조합 난 너무 좋았어 들깨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국물 자체도 너무 맛있으니까 먹다가 중간에 아, 반쯤 먹었을 때나 이럴때 이제 들깨를 넣어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넌요? 너무 좋았어. 요 다섯 개요.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쓰리 별 다섯 개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미역국 땡기실 때 그래서 여기 와서 미역국 드시고 꼭 후기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안녕.